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공격기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침해사고 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침해사고 조사를 할때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만이 나중에 이제 공격이 들어올 때그 부분들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할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앞에서 이제 1주차 때 제가 소개했던 이 장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보안관제하고그 다음에 이제 사고 대응이라는 팀에 대해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보안관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침입탐지 시스템이나 어, 를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어, 공격이 들어오는 거 내부에서 공격이 이제 어떤 정보들이 유출되는 거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통합녹구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벤트 중에서 이제 자신들이 해킹이 판단된다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하고 어 이게 종료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긴급 대응을 해서 종료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사고 대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사고가 판단이 된다는 거 요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 판단하냐 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희가 이제 사고 대응에서 어떤 것들을 수집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해킹들이 판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요 이벤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에 발생했던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다양한 그런 공격들이 진행이 되게 될 건데 그 공격들이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킹들이 어떻게 발생하냐 왜왜 왜 이게 해킹이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 사고 탐지가 어, 발생할 수 있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이벤트들 어,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ids가 침입 탐지 시스템인데 거기가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부분들이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사용자라고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오피스 우리가 임직원들이죠 어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뭔가 임직원 쪽에서 뭐 악성 코드가 걸린다거나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리자 뭐 시스템 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영역들 아니면 보안 솔루션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영역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부 쪽 인사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정보나 이런 그런 정보들이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팀을 노리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어떤 인사부 쪽으로 직접적으로 악성코드 특히 요즘 뭐 이력서 페이지 이력서 파일에다가 이제 악성코드를 심어가지고 많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인사부 쪽에다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 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뭐요 정도면 거의 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 징후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 라는 것이죠. 요것을 보고 어 이제 우리가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 아니면 은어 누군가가 어떤 것을 침해를 어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IDS가 탐지한 원격이 접속인 원격 접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침입 탐지 시스템 쪽으로 저희가 웹 패킹 공격 같은 거나 범죄자가 어떤 웹 패킹 공격이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디도스 공격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한다면은 어, 분산을 해서 여러 대의 어떤 그 악성 코드가 걸린 그런 PC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패킷들을 계속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분산을 해가지고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이, 인 것은 이러한 분산된 데이터들을 이제 한 서버 쪽에다가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량의 어떤 패킷 정보들이 여기 뒤에 유입이 되면서 이제 서비스가 가용성이 이제 훼손되는 겁니다. 서비스가 멈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 보면은 요 디도스 공격들이 뭐 심하게 막빡 막 매일매일 들어오지는 않은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디도스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 과정 안에 이제 여러가지 또 공격 패턴들을 섞어 가지고 공격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초창기, 뭐 옛날 이하기라고 하지 했지만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년 전. 예, 년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디도스 공격인 거죠. 예, 가용성들을 이제 훼손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멈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가 멈, 가끔씩 이제 몇 번씩 멈추면은 이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니네들 서비스 이용하지 못할 건데 이제 돈 줘라. 뭐 이런 거죠. 지금은 이렇게 돈 주라고 하는 것이 보통 랜섬웨어를 많이 하죠.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디도스 공격을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패킷으로는 얘가 서비스가 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비들이 잘 되어 있어요. 보안 장비라는 것은 앞에 이제 IDS, IPS, 뭐 방화벽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 우리가 웹 패킹을 통해가 <웃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이웹 서비스의 공격들이 들어온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로그인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외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가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접속이 됐다거나. 혹시 이런 것들을 메일을 보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 정보 접속 내역들을 좀 보시 면은 이렇게 중국 사이트 쪽이나 중국 IP 대회죠 거기에서 이제 시도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뭐 전혀 간 적이 없는데 그쪽에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을 가지고 이렇게 접속하는 쪽에 이런 시스템들이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겠죠. 보통 실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임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은 관리자들이 그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그런 로그인 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안 장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뭐 로그인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로그인 정보에 여러 번의 실패했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내부에서는 뭐 이게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용어들은 알고 가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저희가 어떤 프로토콜, 접속 프로토콜이제 원격 접속 뭐 SSH 같은 경우나 이제 텔넷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FTP 같은 거 이거 그러니까 원격으로 뭔가 어전그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에 접속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열려 있으면은 이쪽으로 여러 번 이제 막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의 뭐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할때 뭔가 잠김형 잠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딜레이를 발생을 시킨다거나 공격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어, 장치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가 생선하지 않은 계정들이 발견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고 징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최종 사용자 같은 경우는 시스템 관리자의 PC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석을 할 때는 어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 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렌직 분석 우리가 어 디지털 포렌직 분석 중에서 뭔가 파일 시스템 분석이나 뭐 레지스트리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계정관리에 대한 분석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초기 이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 부분은 어좀 살펴보게 될 건데 이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관리자가 생성하지 않은 그런 계정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는 이제 뭐 이론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저희가 어이 윈도우즈 쪽에서 관리자 계정이나 뭐 사용자 계정 같은 거를 아는 명령 같은 경우에는 넷 유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명령어를 콘솔에서 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넷 유저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사용자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원래 NG i k 키라고쓴 건데 음, 잘렸어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생성되면요 바꾸면 뭔가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저희가 관리자 계정 그룹에 있는 사용자를 좀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넷 로컬 그룹 그 다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라고 치시면은 관리자 계정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엔진닉 이라는 애가 두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은 관리자 계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여기 에 중간에 갑자기 이상한 애가 딱 껴있어요. 뭐 해커라고 이렇게 막 표시를 하는 애는 없겠죠. 거의 다 뭔가 좀 계정 정보하고 좀 비슷한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어드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속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뭐라고 쓸까요 뭐 테스트 같은 거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건데 뭐 테스트라고 쓸수 있고 아무튼 어떤 사용자 명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의심을 해야겠죠 당연히 어요 사용자가 갑자기 어, 며칠 날에 계정 정보가 생성이 된것같아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일 먼저 좀 이게 사고다, 징후라고 발견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장애가 발생합니다 을 이게 장애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웹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웹서비스에 뭔가 페이지가 변경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 메인 페이지에 갑자기 어우 나는 공격이 누군가에 의해서 핵더바이, 우리가 해킹이 당했어 뭐 이런 문구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들 있습니다 핵더바이,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됐다는 것이죠. 어, 이런 문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사용하고 있던 시스템이 갑자기 뭔가 어, 기능적으로 뭔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시스템에 갔더니 바탕화면에 갑자기 출처 분명히 파일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고 뭔가 서비스에 어, 이렇게 어, 동작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악성 코드 분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많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웹 서버의 그런 경고 페이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은 로그 파일이나 내용들이 좀 삭제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로그 파일도 봤더니 갑자기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해가지고 로그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때는 좀 많이 의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악성 코드가 단지 그냥 지우고 나가는 그냥 지우고 실행이 이제 끝나는 경우도 들 있고요 아니면 은그 공격자가 실제 이 서버에 들어와 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얻을 거다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로그파일이나 그런 내용들 자기가 올렸던 어떤 악성코드, 그런 그 악성코드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부 시스템들을 침투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도 몇개 있을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용할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삭제를 합니다. 아무튼 사고 징후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먼저 알게 될 웬만큼 알게 되는 것은 어, 이게 뭔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PC 사용자들한테는 제가 실무로 이렇게 금융권에 있을 때는 뭔가 랜섬웨어가 걸려가지고 이제 바탕화면이 랜섬웨어로 이렇게 바뀐 현상들이 있죠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오죠 사용자들도 자기 PC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은 그때야 이제 보안 담당자는 어, 랜섬웨어가 우리가, 우리 회사에 한 명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내부, 그 내부에 어, 혹시나 어, 더 많은 어, 서버들 침투가 됐는지 아니면 어디를 통해가지고 얘가 감염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는 또 다시 그 관련된 로그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면서 추적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최종 사용자들한테 뭔가 악성 코드나 그런 거 걸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될것 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징후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로고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 로고들을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쭉 한번 읽어 보시면서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 안에는 포렌직 네트워크 포렌직이라는 그러한 어좀 심화 분석하는 파트도 있긴 있는데 다할 수는 없어요 다할 수는 없지만은 어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수집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데이터 수집할 때 어, 사실 크게 나누면은 어떤 건데 휘발성 정보하고 그 다음에 비휘발성 정보들을 수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어, 휘발성 정보하고 비휘발성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껐을 때 사라지는 것은 휘발성 정보들입니다 한마디로 어, 우리가 컴퓨터가 실행하고 난 뒤에 그 컴퓨터가 실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램이라는 한 공간에서 이게 메모리 값이죠 이 램이라는 공간에서 이 여기에서 이제 컴퓨터가 이 램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동작을 하게 되는 거면 우리가 그 동작하는 동안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 램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브라우저 없이 보길 수는 어떻게든 볼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면요 근데 이 화면까지 정확하게 다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면 은이 브라우저가 없으면 힘들죠 여러분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다 앱들이 그런 브라우저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그 내용들 야마디로 원격에서 어 넷플릭스를 본다고 합시다 영상을 보면은 넷플릭스의 영상을 이제 우리가 스트림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받아 와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어딘가 있겠죠 예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을 보는 것들은 다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안에 있는 이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컴퓨터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딘가는 계속 메모리에 어딘가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에 있는 그런 정보들, 다음에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뉴스를 본다, 이런 정보들이 다 브라우저에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컴퓨터에 남아 있어요. 그러는 순간에 만약 해킹이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여기서 개인정보가 나갔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나가고 악성코드에 의해서 뭔가 아무튼 뭔가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성코드나 아니면 뭔가 데이터가 나가는 그 과정에도 그리고 현재는 컴퓨터를 지나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보들이 다 남아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지금 얼굴을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터넷 강의의 단점이죠. 아무튼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이 만약 컴퓨터가 딱 꺼졌다 라고 한다면 은 당연히 이 정보들,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은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비휘발성 정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컴퓨터에 남아있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남아있는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은 파일들, 파일들 혹시 DOC 파일 같은 걸막 작성을 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블루스크린 뜨면 은 파일은 날아가지는 않죠 단지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을 했던 워드로 작성을 했던 그 파일이 저장되지 않는 이상은 메모리에 있다가 블루스크린이 펑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 블루스크린 떼면 은 우선 욕부터 하겠죠 욕부터 하고 이제 수습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블루스크린 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모리 있는 정보들은 날라가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파일들을 열면 은 네, 기존 거파일들열어보죠 네, 저장되기 전에 아니면 은 근데 오피스에는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갑자기 이상한 증상이 나와서 너한테 백업을 해놨어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감사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오피스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피스에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임시로 계속 이제 저장을 여러분들 모르게 저장을 어딘가가 해놨다가 감사하게 저장을 해놨다가 요 휘발성 정보를 비휘발성처럼 데이터로 만들어 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뭔가 아까처럼 블루스크린이나 그런 것들 뜨면 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비위발성 정보는 껐다 켜도 남아있는 정보들 파일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뭐 이렇게 북마크 같은 걸마막 하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북마크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저장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 많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비위발성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포렌직이나 아니면은 뭐 정보 그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기술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트워크 포렌직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돼요. 앞에가 조금 서로는 길었는데 이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들은 최대한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분석관 입장에서는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 올바른 올바른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 10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아 얘가 A라는 사용자가 침해 를그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데 요인이 됐어 어디에서 A라는 IP에서 발생을 한것 같아 그래서 원인이 뭐야 그 10개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라면 은 땡큐인데 그러지가 않아요 수억 개 아니면 수십억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로 치면요 개수로 치면요 그 안에서 이제 추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야 명확하게 되는 거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공격 그 침해 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 얘가 정확하게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해킹 사고가 발생 하면요. 막 사방팔방 다 데이터 막그 정보들이 막 그렇게 로고가 남아요. 컴퓨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남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데이터들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메일로 뭐를 보내는가 아니면 뭘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가 메신저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는가 그런 정보들이 다 남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는가 몇십몇 몇 분에 어떤 파일들을 뭔가 저장을 했고 뭐 이런 것들도 솔루션이 있으면 은다 남아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어, 실질적으로 어떤 ids 우리가 침입탐지 시스템의 로고들이 이게 외부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 기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대부분 예, 내부에 외부에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공격 들어오는 로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내 외부로 나갈 때도 분명 이런 곳에서도 남긴 남습니다 근데 우선은 외부 쪽이 어, 많습니다 예, 많아요 월등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한 데에서 우리가 IDS 로그나 라우터 로그 라우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첫 번째 통로인 것이죠 그 다음 방화벽 그 다음에 뭐 중앙 호스트로부터 나오는 원격 로그 수집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 호스트라는 것은 보통 뭐냐면은 그냥 간단히이해기해서 얘네들의 정보들을 이쪽으로 시스로그라는 거 굉장히 간단한 로그입니다 막 뿌려 주는 거예요 나도 받아라 너 받아라 너 받아 받아 싸아싸아쌓 싸.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 이야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PC에, 저희들 오피스 PC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오피스 PC, 여러분들 개인 PC라고 사귀면 그 오피스 PC라고 이렇게 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시간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휘발성 정보, 아까 휘발성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휘발성 정보라는 것이, 어, 네트워크 접속 정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를 수집을 했더니, 누구하고 현재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은 너는 악성 코드에 뿌리는 그러한 서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 PC가 악성 코드가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결론들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휘발성 정보들 그 다음 PC 시스템의 모든 파일들아 실간 날짜 정보들은 휘발성 정보들은 아니죠. 예, 디스크 백업 같은 경우에도 어, 수집이 휘발성 정보들은 아닙니다 비휘발성 정보인 것이죠 파일 정보들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휘발성 정보하고 비휘발성 정보, 호스트 기반의 이런 증거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우리가 포렌식 분석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령이나 유령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래됐죠 지금 영화요 혹시 안 보셨던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학생 나이때는 좀 많이 안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령 대게 그 뭐냐 사년 그 사회 초년생 때아뭐 봤던 걸로 이기좀 기억이 납니다. 뭐 사년 사회 초년생? 어그 정도 된것같아요 그때 봤을 때 거기 이제 유령에서 보면은 그 이제 소지섭이 이렇게 정보들을 수집을 할때그 디스크 예 디스크들을 다 덤불을 떠 가지고 그 디스크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이버 저희들이 수사대의 업무들을 완전하게 잘 보여주는 예, 그런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디스크 같은 걸 백업을 해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스크 이미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백업 이라는 말인데 그것들은 보통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해사고 치매사고가 침해 되게 크게 터졌다 뭔가 개인정보가 정말 크게 나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대 쪽에서 와서 같이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아니면 수사대 같이 와서 협업을 해서 이제 가져가기 가져가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뭔가 웹서비스에 뭔가 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장애가 발생하고, 뭔가 침해 사고가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웹 서버에서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디스크 백업을 하진 않습니다. 어, 이거는, 어, 그렇게 장비들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용량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업하는 동안에 또뭔 일이 날지를 몰라요 사실이요. 웹서버는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요 덩치가 큰 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요게 이제 수사대까지 예, 경찰까지 이제 넘어가면은 어, 정말 심각한 이제 유출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인으로부터의 증언 뭐 수직 같은 건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이제 분석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파일들을 분석한다거나 레지스트리 조사한다거나 키워드 검색대로 수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침해 사고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공격기법들을 어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어 공격기법들을 이해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그냥 을 그냥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분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공격을 통해가지고 얘가 지, 그 치매가 발생하는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웹을 통해가지고 웹에서 실제 웹패킹을 통해서 들어왔냐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악성 코드에 의해서 들어왔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보들을 다 이제 우리가 어, 풀어가지고 아무들을 풀어가지고 밖으로 웹메일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웹파드를 통해가지고 가져갔냐 이런 여러가지들을 하려면 은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기법이나 이런 유출사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기법들을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으로 하시면서 그 공격이 어떤 패턴들을 발생을 시키는가 어떤 공격들 어떤 로그들을 발생을 시킨가 요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실습 환경에 필요한 에, 그런 가상 환경에 다 실습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다좀 설치를 했죠 간단하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게 조금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 그 환경들이요 그리고 우선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서 이제 통신되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공격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가 요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